이번엔 음, 뭘할 뭘 건가요? 할... 뭘 할까요? 뭐라고? 꼬... 추천 맵 있나요? 어... 어... 개인 운빨 맞기? 어... 야, 야 송환, 운빨 맞기 시켜도 되나? 아, 아, 나 저번에 뭐 하나 걸렸다이거 야, 저번에 한번 시켰잖아 뭔가 쉬우면서 직설적이고 편.. 음.. 뭐? 쉬우면서 직설적인 거? 의학기 바 어, <웃음> 혈압 마우톤이 아 이거, 이거 말고 미사일 비하기도 있다 이거 야 깍. 그거는 쉬우면서 직설적이잖아 아니 쉬우면서 직설적이다 충분히 어 타민 사설방한 다음에 좀 빨리 음. 끝나게 하자 그래? 야이 녀석 여기서 골프이슬 하다니 <웃음> 골프이슬 하다니 골프이슬 하다프이다니골프이 뭐? WE GOT THEM FIRE 하지마 그거 WE GOT THEM FIRE <웃음> 혈압 마루톤 말고 금럼어 게임부터 해야될 것 같은데 야 카톡 봐봐 와 개웃겨 왜? <웃음> 대학교 꽈톡 선배 이름이 박민성이 있 유튜브 보다가 박민성이라고 어? 올라오길래 당근린줄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당근이.. 어 잠깐만 동안 어디가 어나 어디가는 거냐 너 어디가 그럴게 에이 뭐야 그거 달리기다나 이거 뭐해? 전 아, 아, 나, 나, 나, <목소리> 갑니다 너너너너너너너 no. no, no, no, no, no, no, no, 그러다 폭발할 줄 알아 으아앙 내가 말했지 죽는다고 내가 죽었는어 뭐야 이거 야 총알... 너도 힘말렸구만어 잠깐만 <웃음> 무적 유닛이다 으악 나 같이 잊었다 <웃음> 근데 좀금 느린 것 같다 이거 야, 약간 느린 무적이긴 한데 뭐야 애벌레보다 낫다 씨 <웃음> 얼음장수 그러네 <웃음> 그렇네 해파리가 더나왔다 해팔 잠깐만 심지어. 조금 센거 나오면 나 이제 기다렸다가 너네도 죽일거도 약안 나온다 아쉽다약좀 흘리긴다 나또무적걸렸어 뭐냐고 복구 <웃음> 야악 <웃음> 야! 동네북이다 어 죽었어다 심지어 <웃음> 얼음장수다 이녀석 어 어르... 고드름 설치해도 되냐 여기다 어. 아, 근데, 덕구 길을 못 막는다. 얘가 날라. 아니, 그 설치할 거다. 심지어 부적이어서 죽지다 F. 야. 어, 장군이 축지법 쓰신다? 아야 하필 저런 거 걸리냐. 야, 너 죽고 나죽자는거냐 <웃음> 장군, 장군이 축지법 쓰신다? <웃음> 아, 저거 들이 박, 저거 들이 박네, 음. 근데 그냥, 아! 야, 건물에 박았다. <웃음> 그 그거 퀴 누르면 빨라지. 음. 뭐야 뒤에서 빵 셔틀이 달라붙는데. 무서운 거 그래. 그거 아니야. 야 임마. 야 임마. 야 임마. 오 그래. 뭐야 임마! <웃음> 좋아 간다 야 임마! 어 이거 뭐야? 야니 네 공격 느려져서 들어갔다 <웃음> 공격 뭐야? 존나 조남... 야 잠깐만 죽이.. 아, 아 노동으로 죽이지 말지 <웃음> 그래겠다 너야 이거 뭐야? 세상이 이런 소리가아 <웃음> F가 아니고 Q구나 너. No. 아니, 뭐야, 왜 뚫어, 저거? 대, 이거 거대다. <웃음> 거대해서 뚫는다. <웃음> 이건 도대체 뭐지? 야. 나거 없을까? 뭐, 별거 없다. 뭐, 피세스 피너 가지생이 자꾸 날아다니는데. 야. 큐베는 <웃음> 왜 나와, 여기서? 큐벤 <웃음> 야, 이거, 이거, 이거 나쁜 애로 만들어. 거의 충원이 어딘데안 보인다. 아, 저, 오른쪽에 있는. 어, 실수로, 이상한일 들이박아서 죽었다, 이거, 한 번. 세상에 이런 쓰레기가 뭐야. 그러니까. <웃음> 성함이, 나 야, 뭐야, 이야 얘한테, 얘한테, 큐를 하고 어디 있어? 아, 나 스킬 써봐봐. 개 스킬 있잖아. 음. 아, 알았어. 뭐야, 뭐야, 이거, 은폐장 주의 정유니까 구. <웃음> 야. <웃음> <웃음> 뭐야, 이거, 근데. 야. 왜나 야. 뭐야, <웃음> <웃음> 뭐야, 이게. <웃음> 이거 뭐야. <웃음> <웃음> 뭐야. 약, 나 약팔이 당다 <웃음> 지가 쓰라더니 진짜 당해버렸는데 약, 하지만 괜찮다 어안 괜찮아진 것 같다 혹시 써도 되나? 되나? <웃음> 혹시 써도 되나? <웃음> 아, 이미 죽을 거같고 상관없다 저 달팽이가 죽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 으악 <웃음> 어, 나는 뭐 빠른 거 걸렸네, 그래 야, 우리 둘다 빠른 걸렸네, 총 쓰레기 걸렸다. 야, 그거, 그건 쓰레기 아니다. 그, 다른 쓰레기들도 많아가지고. 기교, 조한 가지 문제가 있지. 잠깐만. 어, 그렇고, 거기 딱 기다려봐봐. 응? 뭐가 오는데? 포다촉스 뭐? <웃음> <척소>? 오는? <웃음> 어? <웃음> 뭐가 오는데? 포다촉 <오자> <웃음> 까비. 필멸자 뭐야 이거이 크기만 존나 크네 다섯 촉 박을라 했는데 안녕 응. 안녕 덕구 너그 덩치로 차에 치하고 왔니? <웃음> 살았어 오 사네? 내 앞에 루모스 왜... 지나간다 잘했어 존나 어, <웃음> <전화> 빠른 놈가는데 <웃음> 사실 보이셔 사모다 이거 슈퍼업저블 <웃음> 레전드 안녕하세요 아아 <웃음> 아저 반응 속도 내가 더 빨랐다 아유자덥구 나는 빡빡이래 봐봐 실업 잘라 아 오케이 알겠다 야니 네 그래. 뒤에 그거 오는데 <웃음> 야퓽하이 잠깐만 나나나 작전할게 나, 나 작전 작전할 있어가지고 충안 이제 바꿔보라 잠깐만. 내가 바뀌었어 둥둥 둥둥 파이애플야 끄트머리에서 죽여버리기도 어야나펜 파인애플 애플펜이다 납치범 뭔데 동안 일로 와안타아아깝게도 애벌레는 못 하는 저거 은근히 쎄 마블 아너 공격 기능이냐 응야 위치 <웃음> 바꾼 보단 낫지 뭐 빨리 밝게 해야 되는데 우와 뭐야 저거 어 <웃음> 뭐야 뭐라고? 뭔뭐 말을 하고. 있어. 아, 어? 아니, 헤드폰 끼고 있는데 잘안 들리지. 뭐야, 이거? 아, 어, 또 죽겠다. 캡이 거지야. 어. 뭐야? 집중가 뭐야? 야, 마녀가. 야. 고또계약 야. 을 야. 야. 올라가... 어. <웃음> 어. 어. 아. 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그친걸려지 봐. 야, 어, 좀, 어, 오. 지나간다. 뭐, 덮고 난 가라. 뭐, 뭐, 뭐, 야. 뭐야? 왜? 나왜 죽었지? 왜 죽었냐? 진호 도망간다. 야, 우리 서로 때릴 게 아니잖아, 이씨. 젠장. <웃음> 이차는네가 쏜다. 저거 야, 맞춰. 느리게 만들어. 쟤 느리게 만들어. 어, 공중입니다. 아니 나는 아 거대 これでいいんじゃなかったあいしきなまってあ맞えままままままま <웃음> 존나 まま데씨 안녕 덕구 ままままままままままま 그래 스타원 철마가 진짜 래 좀. 인데 아이 그냥 그냥 들어가충하니 오케이 아 이거 쓸데요? 어, 괜히 따라갔다가 능력 그, 쓸데 그거 한 바퀴 처리 안된다 응그 능력 치가 쓸데가 없다 이거 야. 뭐야 땅공못 움직이고 스킬로만 가야돼 스킬이 그, 그거 그아니 축지법? 아. <웃음> 어떤 의미에서 사악인데 저 별로 안 자르다. 이거 Q로 가야 된다. 음. 방셔틀 얻어맞아요? 까비 터져야 되니. 야 아, 어? 이건... 야, 뭐라고? 어, 저거 안 되네. 이 Q 되네. 어떻게 쓰는 거야. 아니, 아니, 얘 선택하고 Q. 아니, 숄드. 음. 어? 아, 저거 아니... 축지법인데, 저거. 뭐야. 아니, 애가 그... 능력을 쓸줄모르고 이거 눌러봐봐. 땅콩 선택되나 아, 오케이. Q. 그러니까 Q 누르고 대상 지정하면 되잖아. 근데 터졌는데? 응. 음. 형 터졌어요. 후 꾸개인 거. 음, 음. 아이래이래 가는 이래 거네. 무적이다. 삐익 안 간다. 음. 이래가 이제 다같이 CL을 하면 된다. 난 도망갈게요. 난 도망갈게요. 안녕히 <웃음> 안안 계세요. 안돼요.